여기는 꽃차당입니다. 꽃잎을 우려내서 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대표 메뉴인 아카시아 꽃차입니다. 또 다른 대표 메뉴인 벚꽃차입니다. 앞에 보이는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다 우려난 것이므로 그때 즐기시면 됩니다. 차 말고도 다른 메뉴도 있으니 방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곳은 자신만의 향을 찾아 향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마음에 드는 향을 찾는 과정입니다. 마음에 드는 향을 여러개 맡아보고 향에 맞춰 조영사님의 추천을 받거나 자신만의 향을 조합해도 됩니다. 3개의 샘플을 만들어 향을 맡아 봅니다. 정한 레시피에 원료를 배합하여 향을 증폭시킵니다. 배합한 향수를 알코올과 섞고 향수를 완성시킵니다. 향수에 라벨까지 붙이면 나만의 향수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청리단길에 방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